아, 잘 먹겠습니다. 까부방전가송가져가져오고가스가스오랜 스카로 보가 구성 못 하나? 스카로? 아가기서 흉합체? 아보 가보! 가보! 가 없는거 가보! 가네 가보! 가 황금이요? <웃음> <방금 휠? 웃음> <잠깐만>. <yelled> 아, 형아이 빨라줘야 뭔가 그립... 그리... 이거 되게 이뻐요. <목소리도> 어마스커... <어마이크 컷! 목소리도> 거 광고를... 어마스커... 어마스커... 양이 할 때마다 타겟팅는그살을 저번에는 아라나 깜부쳐가지고 1등했고 이번에는 갈라크론도 깜부쳐왔어요 1등하고 아이고 6666 어머 한방에 컷아왜 나갔어 또 왜야 맞서 싸워야지, 뭐해! 내가 완성시켜놓고 나가. 오케이. 무조건 티켓 달린 것만 사야 됩니다. 대충! 예. Yeah. 니네 승리는 예견. 뭐왔느냐 이게 이게 민레코스 어 발견 삽골려 짚는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항우사이클을 돌려야 되거든요 삽골려 하나 그거 스노우블로 이제 끊기려던 것도 안 끊겨 도데미지 맞아 나이스 이레스 뭐냐 락으로 가야되고 내가 결정한다 시편 우리 줄로 갈까? 아이고 피가 어 뭐야, 이게 메커니즘이 이렇게 됐나? <웃음> 겁나 웃기네 이거 아, 미치겠다. 잠깐만 자, 아, 이제 천천히 해, 천천히 아 미친 이런판을 하다니 고맙고, 고맙고. 아네하나더 못한건 아쉽다 뇌절좀 와서 하하하하하하개 <웃음> 웃겨 <웃음> 진짜 미칠 것 같아 아 이사람 악마밖에 없어 무슨 제피 한번만 더만나자 아직 못 만나는구나. 마음부터 한 번만 더 만나면 안 되나? 내환도좀 챙기면 좋은데. 그럼 야 야, 야 바로 보다 안돼 이 시간 없는데 오케이 okay. 아 좋습니다 어! 존나 세! 잠깐만 <웃음> 존나 세 346? 346 수박서버? 346 수박서버 <웃음> 만만치 않은데? 나의 200.. 242 칼렉으로 안되잖아 안 어, 일단 졌어요. 어346 나쁘지 않아. 나좀 진심으로 가야겠는데. 흉아체 넣는 게더 떼지? 타이리펀치랑. 야, 근데 존나 떼다. 야, 이게 3 4 0 수박소바라지네. <웃음> 3 4 0 수박소바라져. <수박소벌아죠>. 미쳤어, 저거. 3 4 0 이번 하스펀도 재밌게 보셨나요? 하스펀은 여러분들의 제보를 통해 더욱 재밌어질 수 있습니다. 재밌는 하스스톤 영상이 있다면 하스 c 주콘 c o k r 로 제보 부탁드립니다. 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.